안녕하세요 논장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논현동에서 제가 자주 가는 맛집 어, 그런 집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장어집입니다 장어집 그영동시장 바로 초입 시장 입구 쪽 바로 초입 쪽에 있어요 저 집이 다른 점이 있어요 사장님의 정성이 엄청납니다 저 집이 제일 중요한 거는 메인이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일반 비싼 저 장어집 가도 저는 저집이 훨씬 맛있더라고요 왜냐 저 사장님이 장어를 받을 때 장어를 선별을 엄청나게 잘 한대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잘못 들어오면 은 아예 돌려 보낸다고 하네요 그만큼 이제 어떤 장어가 맛있다 이거를 아시는 거예요 진짜 장어 맛집은 장어가 막 녹아야 되거든요 맛있게 장어가 잘못된 장어가 들어오면 튀어요 이빨에서 씹으면 팅팅 튀는 느낌 근데 이 집은 항상 가도 맛있고 항상 가도 장어가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항상 데펴서 줘요 그 따뜻하게 먹을 수 있게끔 세팅을 해 주십니다 더 중요한 거는 정성이죠 정성 상위 워낙 정성스럽게 장어를 구워주시니까 정말 맛있어요 장어 여기서 먹다가 딴 데서 못 먹겠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진짜 그래서 첫 번째 집, 논장이 좋아하는, 맞지? 풍선장입니다. 자. 형, 안녕하세요. 네, 아, 이런 시간에 사람 없죠? 네, 괜찮아요. 네, 올라갈까요? 네, 야, 진짜 코로나도 없는 직격탄이다, 직격탄. 아. 진짜 실제로 이게 코로나 터지고 나서 6개월, 7개월 만에 지금 가게 문 닫는 데가 엄청나. 그리고 잘 하던 데도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저 어, 요번 주만 잘 견뎌보고, 어, 잘, 조금씩. 소주. 소주 너무 많다. 우리 친구들이, 아니, 나이가 어려가지고, 소주를 이빠이는데. <웃음> 자, 한잔 먹자. 니다 아. 제가 항상 이 집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게 반찬 보세요. 정성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뭐딴거 필요 없어요. 많이 다 나오지도 않아요. 딱 있을 것만 있는 집. 그리고 국물 딱그 된장국도 딱딱 딱 된장국만 딱 매콤하게. 그리고 또 여기 오시면은 팁이 하나 있습니다. 소금이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소금으로 먹으면 확실히 장어 맛을 더 느낍니다. 맛있다는 걸. 맛있지 여기. 아, 어, 전년 저희 어. 음식도 자주 고 그러니까 맛집이죠. 맛집이지. 진짜 숨어 있는 맛집이지. 어, 요, 요, 요, 보시면 요기요기 여기, 여기, 여기. 그냥 대수롭지 않은 요는 된장. 나는 이게 좋아. 깔끔하게 먹을 것만 딱 나오면 돼. 이 국물이 칼칼합니다. 아, <웃음> 어, 너무 칼칼한데. <웃음> 진짜 칼칼해, 어. 그건 안 되는데. 어저께 열다섯 에서 스무 팀을 보냈대요. 내가 마스크를 일부러 손님들 앉아있는데 아, 하라고 했더니, 들어올 때마다, 아, 들어오자마자 하라고 하니까 안 들어온대요. 야,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자, 한입 더 먹어야지. 제가 먹기 전에 내가 먹일래. <웃음> 아니네. 음, 네? 그 마스크 다 착용하라고 해요? 혹시라도 어, 또 손님들이 음. 또안 하는 우리 거. 우리 어저께 <웃음> 마스크 <웃음> 하라고 했더니 한 스무 네. 두이 그냥 나갔대. 얘는 가. 그밥 먹는 데까지 끼고 있으라 그러면은. 네. 답하참 답답한 노릇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난... 어, 난 조금만 넣어. 어, 이 무식 무식한 놈아, 됐어. 아, 이 무식한 놈 진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앞으로 맛집은 네가 다 찍어야 되니까 다 먹어야 돼. <웃음> 너 진짜 복받은 거야. 아, 진짜 우리 나나저 영상 촬영하고 이런다고 한 달에 한 천만 원 써요. 나는 돈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직도 창피해 <웃음> 뭐 촬영하고 밖에서 막 얘기하고 이러는 게뭐 혼자 나이 먹고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웃음> 아니 그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뭐뭐 남겨드리고 뭐 처음에 치즈를 막 그랬는데 하면 할수록 더 창피하네 <웃음> <웃음> 이게 어쩔 수 없나봐 나름대로 내가 이제 뭐 방송에서 막 이제 말은 잘한다고 하는데 난말잘 못하겠어, 솔직히 말하면 너무 힘들어 <웃음> <웃음> 영상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런 진솔한 모습, 그냥 우리 내가 평상시에 하는 행동 이런 걸 영상에 남기는 게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도또 들어요 그리고 뭐 제가 이제 멤버십으로 했지만 멤버십으로 한 분들한테 더 알찬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런 맛집들 위주로 많이 이제 제가 근데 맛집들 위주로 많이 올리는 이유가 여기서 다 노하우가 다 있습니다 사실은 네,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들인데 그걸 캐치를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해주면서 하니까 거기에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네, 보세요 사장님 딱 오셔가지고 온도 체크부터 하잖아요 따뜻하게 먹으라고 온도 체크부터 하세요 이런 디테일한 한거 하나하나가 장사 노하우입니다 진짜 이 집에 또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그냥 먹으면 많이 못 먹어요 몸보신 하려고 먹는 건데 나름대로 많이 먹고 싶은데 그냥 맹으로 먹으면 느끼해서 많이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과는 방안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와사비에 초밥처럼 해서 막 만들어서 먹어요 이렇게 먹으면 느끼하지도 않고 맛있는 장어를 제대로 많이 먹습니다 장어하고 같이 이렇게 먹으면 확실히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음나이 음! 나이 부드러운 거 봐. 진짜 부드럽지? 살살 녹는다. 녹아, 녹아. 내가 그래서 딴 데서 못 먹겠다. 야, 저 어디야? 유명한 집이라고 해서 갔다? 장어가 있다가 하는 거야. 처음에는 막 앞에서 다 해줘. 비싸, 근데. 엄청 비싸. 딱 잘라서 하나 딱 씹는 순간에 이집 생각이 딱나 그냥 이빨이 안 들어가 튕겨 근데 그 집은 크다고 맛있다고 하는 거야 일단 맛을 볼 수가 없어 튕겨가지고 그런 집들이 많어 근데 그게 맛있는 장어가 아니거든 이렇게 부드럽고 진짜 오리지널로 이렇게 먹어요 야 오늘은 지금 쉬는 우리 직원이 밥 사달라 그래서 밥 사줄 겸 제가 좋아하는 맛집 소개도 시켜드릴 겸 이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먹으니까 맛있어요. 네. 음. 김에 어떻게 먹어 김? 한번 보여주세요. 김. 자김 김도 똑같아. 김만 더 넣으면 되지. 이렇게 해서 네. 김으로 싸 먹으면 되지 이렇게. 요렇게 해서 먹으면 진짜 녹는다 녹아. 소스는 빈그리잘안 드세요. 나 소스는 나중에. 그냥 아, 음. 처음에 말하게 진짜 초밥처럼. 아. 사장님. 네. 자, 안녕하세요. <웃음> 사장님만의 요요 장어 감별법이 있을 거네. 초벌할 때 네. 냄새를 맡아봐요. 네. 그래서 고소한 냄새가 날때아 네. 이거 좋은 장어. 어... 냄새가 좋지 않다. 음. 아 그러면. 그럼 어, 고기하고 똑같네. 삼겹살 구울 때고스로 많이 달달한 냄새가 나는 맛있거든요. 근데 그 맛없는 삼겹살은 기름 냄새가 나요. 아, 이거 끼야두 번째는 부드러워야 돼. 그 부드러운 걸 어떻게 시야로? 아니요, 그냥 구워봐야. 아, 색깔이 서 그건 안 느끼는 것 같아. 데 그것까지도 100%는 아니야. 실제적으로 음음 구워봐야. 구워봐야? 구워봐야 예, 바깥쪽 예. 그래서 매일 다섯 마리만 잡아. 음, 테스트용. 확인하고. 나머지 이제 40마리, 50마리들. 다섯 아그 마리에서 캔슬 나면 그날 장사안 파는 게 나아요. 안 파는 게. 그날 야 먹은 손님은 맛이 없으니까. 그렇죠 어, 그래서 항상 다섯 마리. 맛대. 야, 이거 꿀팁입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멋있어? 웃음> 야, 우리 구독자님도 오늘 진짜 꿀팁. 장어 선발법. 아 진짜 우리 구독자님들 장어 장사할 때 나중에 꿀퉁입니다 이거 이 사장님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여기 생일 때 얼마나 됐어요? 아 맞다 여기 얼마나 됐어요? 16년인가? 어. 16년? 어한자리에서 아. 16년은 없으면 은네 베테랑이 는거요 여기서 16년 동안 하셨으니까 제대로죠 야 내가 네, 오늘 좋은 거또 배웠네 장어 하나만 16년 동안 이렇게 아 쉽지 않아 자 오늘 제가 첫번째 논현동에서 논장이 가는 맛집 첫번째 집을 촬영했는데요 여기 이제 풍선장합입니다 용동시장 초입 바로 앞에 정말 제가 오시면 은 제가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여기 이 자리에서 16년 17년 동안 장사하시는 분입니다 이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살아남는다는 거는 그만큼 노력을 하신 분이에요 제가 인정하는 집이니까 저희 구독자님도 노년동에 놀러오시거나 아니면 장어가 먹고 싶다 하시면 꼭 한번 오셔가지고 드셔보십시오. 제가 진짜 보증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맛집 노년동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